예 아버지 사실은 제가 이슬람에서 이걸 다 배웠습니다. 이게 <웃음> 이거 뭐라고? <웃음> 그거만큼 안 된다. 테러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 사랑할래콤 <웃음> <웃음> <웃음> <수상하실 월레콤. 웃음> 안녕하세요 다우트 키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별안 되는 한국인 이마이신 박동신 현생님 제가 오셨고요. 어떻게 무슬림이 됐는지에 네. 대한 그 스토리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이슬람을 알게 되셨어요? 네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독교 이제 아, 개신교인이셨고 네. 어머니가 이제 가톨릭 쪽이셨는데. 아, 네. 어 기독교식의 교육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웃음> 너는 성직자가 돼야 된다. 음. 어릴 네.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뭐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학교도 이제 네. 미션스쿨이라고 어. 이제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있어요. 아, 그런 학교들을 다니고 네.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한그 정도 되면 보통 자신의 네. 그런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뭔가 목사님의 말씀이랑 좀 맞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조금씩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 네.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읽은 게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음. 목사님의 말씀 이거 네. 세 개가 항상 주요 공부하는 것들이었는데 아. 구약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약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고 아. 또 신약에서 하는 이야기와 목사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다르고 아. 또 신약 성경 내서도 에 말이 막 달라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얘기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워낙 이렇게 공부쟁이다 보니까 아, 네. 입교 스토리도 좀 공부 사이긴 아. 한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아, 없으니까 아, 네, 네. 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하고 그렇죠.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뭐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음. 예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했었어요 어,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네. 나오고 근데 갑자기 신약에 되면서 예수가신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의 말이 이제 나온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가르쳐요. 어. 실제로도 그렇고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자신을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신이 아니다 자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갑자기 뭐 예수가 신이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문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근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이 왔어요 음.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진리라고 믿었고 성경과 목사님 말씀이 진짜 진리다 그렇게만 믿고 살아왔는데 음. 결국 공부를 해보니까 모순들이 나오고 틀림전들이 나와서 네. 나는 이제 삶에 그런 희망이 없다. 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어. 그리고 진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고 아,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다른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어. 종교 공부만 했는데 내 모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기 어. 모순이 발견되니까 저는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든 시기에 음.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바닥에 대고 음. 기도를 했어요. 어, 완전 오. 예, 무슬리처럼. <웃음> 왜냐하면 제가 그 성경 읽을 때 어.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께서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어, 구절이 진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어. 이제 바닥에 엎드렸죠.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그냥. 음. 정말 신께서 계신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음. 제가 왜 사회라 되는지 이유를 음. 못 느끼겠습니다 음. 도대체 진리가 뭔지 당신이 누구인지 진리의 종교로 인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음. 진짜 네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우연히 종교 관련 서적들을 보다가 이슬람을 찾게 되고 음. 이슬람에 소개하는 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 음. 경배 받을 음. 가치 있는 존재다. 음. 그런 구조를 어.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쵸.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음. 음. 아 드디어 찾았구나 음. 하고 이슬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 <웃음> 좀 재미없을 수도 어, 있지만. 예. 제가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소름 돋는 아, 그 아, 스토리스어요 저는 아, 사람들의 예. 약간 뭐 친절함 이런 거 사람을 통해서 계속 대부분 그런 만나요. 그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개종을 하신 거 잖아요 예. 어, 근데 아우디 어... 아우, 아우, 형제님 칭찬을 받아서 정말 아, <웃음> 기분이 음. 좋아졌습니다 네. 태어난 무슬림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잘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 진짜 개종하신 분들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돌고 돌아 맞아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네. 오신 거니까 네. 아마 또 하나님께서 더큰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 아, 아니. <웃음> 그러니까 분명히 음. 제가 기도를 하면 신이 있다면 응답을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 예, 음, 이제는 아. 이제제 삶의 의미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다 우두 빌라이 미나 시이니라짐 어마아 칼락뚤 진나월 인사 일날 야'부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음...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아...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진짜 제가 음... 살아있는 이유, 제가 창조된 이유를 알고 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네네. 거예요? 그렇죠 알아즈하르라고 있어요. 아, 아, 예, 예. 이집트에 1000년 아... 이상 된 대학이니까 아유... 한국 사람들에게 좀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 음... 줄수 있지 않을까. 음... 그 혹시 부모님이 반대만 심하게 안 하셨어요? 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 쪽으로 굉장히 강렬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이슬람에 입교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아비의 죄를 아들이 감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우리, 우리가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가져오고 음. 그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죄인이 되느냐 음.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은 나요 아 그래 아들아 네가 이제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감동을 받았죠. 그렇게 수고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아, 이제 희망이 있다. 그러고, 이어서 이제 말씀드렸죠. 예, 아버지, 사실은 제가 이슬람에서 이걸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웃음> 그것만큼 안 된다. <웃음> 테러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 <웃음> 아니, <웃음> 제가 테러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음. 아브라함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이제 빨리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딱 귀국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가 한국에 방학 때올때 때 입교를 하셨어요. 아무튼 아, 신나. 아, 신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 어, 되게 사연이 많죠. 네, 사연이 많으시네요. <웃음> 네. <웃음>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모든 무슬림들이 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웬만한 사연 아니고는 그걸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맞아요. 본인의 신념, 본인의 종교, 그리고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막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쉽게 이슬람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떠나가고. 그렇죠. 하느님이 정말 잘 짜주신 것 같아요. 저 웬만해서는 네. 넘어가기 힘든 산인데 그쵸. 이걸 넘어갈 만큼 그 계획을 다 짜주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이슬람으로 음. 입교 제가 뭐 이슬람으로 사람들뭐 많이 입교 시켰지만 이걸 음. 제가 입교 시킨 게 아니라 음. 하나님께서 입교 시킨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음. 감동적인.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또 네. 많은 이야기들을 <웃음> 네, <웃음> 해서 네,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박동희 형제님 개정 스토리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안녕히 가드릴라. 마사라마 감사합니다. 마사라마. 마사라마 안녕.